터미널에서 커서를 마우스 클릭으로 점프시키는 방법을 아시나요? 아이트 클릭을 사용하면 됩니다. 여기 오타를 수정해 보겠습니다. 착지 지점으로 마우스를 옮기고 아이트 클릭하면 커서가 이 지점으로 점프를 합니다. 그리고 수정하시면 됩니다.